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시에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화면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외왕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번째 시정 주요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작년 말 기준 인구는 6만 5천여 세대 16만 3천 명이며 공무원은 정원 기준 746명입니다. 관내 1만 3천여 개 기업체에 5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9개 학교에 1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4,673억 원과 특별회계 890억 원으로 총 5,563억 원이며 시 재정자립도는 36.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사회복지예산이 41%, 1,8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찰을 실현하였습니다. 작년 8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의왕군포 안산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GTXC의 의왕역 유치는 사실상 확정되게 되었으며 지난달에는 실시협약안에 추가역으로 의왕역 등 4개역이 신설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내에 실시협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선 중고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미래학교 설립 사업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하여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선동 지역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두개에서 확충하였습니다. 토일 스포츠센터와 어울림센터는 각각 작년 2월과 9월에 백운 커뮤니티센터는 8월에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여가선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이곳 왕림과 하부공간에 119석 소공연장을 갖춘 왕립이파바 토어를 조성하였으며 부곡체육공원과 모락공원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 인근에는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00여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9월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깨비시장 내차 없는 거리는 12월 말 조성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 살고 싶은 노년이 활기찬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양성, 어르신놀이터 어리, 조성과 경로당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으며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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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노력으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을, 확, 힐링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청계천에는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하였고 백운산은 왕곡천 산들길과 연계하여 걷기 편한 누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i c d 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용차 고지를 조성하였으며 왕송 못석길 도로개설 사업은 지난해 9월 완공하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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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설명에 앞서 먼저 고촌오전 생활권의 주요 사업 계획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촌오전 권역 생활 인프라 부분입니다. 왕림 이파바터홀은 시범 운영을 3월 15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과 오전 커뮤니티센터는 각각 6월,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근로자 복지회관의조성하는 노동자 휴게 문화 공간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촌 문화공원과 공영 주차장은 2023년 30년 수권 사업이었던 의왕시 시민회관과 우전역 인근의 교통문화 복합 공간 무랄 안양천 정비 사업은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은 2026년 각각 준공 예정이며 우전역과 의왕시청역을 지나가는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은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부분입니다.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준공계획이며 고천 가구역과 나구역 재개발사업은 금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입니다. 보류되었던 오메기지구 개발사업도 재추진 중으로 준공시기는 2028년 말 계획이며 오전 나구역 재개발사업은 3월의 공사착공 하였으며, 다구역은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인가, 라구역은 상반기 조합설립인가 예정입니다. 이어서 여섯 개 분야로 나누어 의왕시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 도시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우전동과내손이동에 시범운영을 연장 실시하고, 주민자치, 지역사회복지, 도시재생, 평생학습 등각 분야별 주민공동체 사업을 연계하여 전문적인 마을통합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도심지역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공마을관리소를 구곡동과 오전동, 내손이동에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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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축진의 1등 공신인 우왕사랑상품권은 440억 원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비 지원과 현장 방문 컨설팅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포일 어림센터 내에 원스톱 창업 지원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 보육센터 기업성장지원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발전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고천센터와 포일센터두 개소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테마특강, 심리상담, 공유물품 대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직자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홀로 서기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심쓰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여 노동자 휴식문화공간 및노동상담소로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망주는 마침복지 도시 분야입니다. 오전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편의시설과 강당,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신축하여 지난 3월 11일 노인일자리지원센터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은 노인전용 무국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금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IT룸을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개소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은 금년 하반기에 IT기기 체험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찾아가는 스마트 영양 교육, 맞춤 운동 지도 등 어르신들이 다양한 취미와 여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심 돌봄 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와 육아난토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동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돌봄과 놀이의 복합 공간을 덕성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2024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보건소 앞 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으로 금년 중앙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희망날의 장애인 복지관은 협소한 식당을 충축하고 노후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2006년도 개관한 이래 15년이 넘도록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간의 재구성으로 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꿈놀이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백운 커뮤니티센터 1층에 관내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초, 중, 고등학교의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를 보급 지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원어민 화상외국어 학습을 운영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계동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운 커뮤니티센터 2층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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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을 강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 도시 분야입니다. 온 시민의 녹색 실림공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바라산 자연회원님에는 통나무집 9개 동을 신축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림일트회선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오노스 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선동 재개발 해제구역에 전신주지중화사업은 2023년까지 내선 다구역부터 동안양변전소까지 송전탑 비중화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 시험경 차량보고 확대와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용주차장은 68면 규모로 금년 6월 중공 예정이며 산비글린공원 공용주차장 조성은 154면 규모로 8월 완공할 예 계획입니다. 오전 나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지에 교통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과 연계하여 환승할 수 있도록 지하부에는 9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지상에는 야외 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공원으로 202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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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중공할 계획이며 또한 소화천 정비사업으로 세우대천은 11월까지 금천천은 내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왕성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지역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를 추진하고 노후상수관로개량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있는 문화체육도시 분야입니다. 레슬레파크에 복합레저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네일 탑승장 하부에 아이들을 위한 네트어드벤처와 스카이트레일 등 체험시설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왕국동 5 1 3 1번지일원에 추진 중인 야구장 조성 사업은 8월 완공 예정이며 내선동 약수체육시설과 배수지에는 각각 게이트 볼장과 족구장을 상반기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고촌동 100-6번지 일원에 시민회관 건립 사업은 지난 10월 중앙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금년 설계 공무와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201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천 행복타운 내 시민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천 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공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장은 2023년 6월, 문화공원은 202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속 독서 친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특화된 레서레파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 커뮤니티 센터 4층의 도서관과 1층의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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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안군포 안산지구는 2031년 중공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7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철로선이 개통됩니다. 그간 조기 착공을 연원하던 복선전철 사업도 지난해 4월 인동선의 텅키 구간인 109 월판선의 809인 인동원역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GTX-C까지 의학력 정차가 실현되어 2027년까지 우리시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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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송호수 주변 관광, 휴양, 특화시설 개발 등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12개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촌과 고천, 고촌 부곡, 오전, 내선동에 걸쳐 구도심 및 노후 지역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가 개편됩니다.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역인 포일동에 첨단산업단지인 의왕청계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며 초평지구와 고천지구 자족시설 용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첨단, 첨단기업이 들어설 예정이고 월암지구와 청계2지구에도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밖에도 한전체육관 및 자재검사처 이전 부지 개발 사업으로 R&D 센터 및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동안양변전소 옥내와 후 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2028년 중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 간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내선동 예비군 훈련장과 군부대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전 부지에는 시민 편의 시설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젊고 활기차, 활기 넘치는 우왕시를 향해 2020년 더욱 심차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시는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지난 한해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예, 아까 이제 특례지도 쭉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에,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염원이었던 GTX 정차가 사실상 실현 가능했다라고 하는 오도와 함께 의양시의 그런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어, 신도시가 발표되는. 신도시 발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어, 177만 평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입니다. 177만 평이면은, 어, c 주변에 아마 일기 신도시가 평촌하고 3번인데, 3번 크기만 한 신도시가 우리 어, 주평모술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행정구역으로 보면은 의왕시 주평동도 있고, 또 군포시도 있고, 안산시도 있습니다. 그렇게 3개 도시 지역을 에, 함께 개발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의왕, 군포, 안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요. 안산이나 군포나 의양이 이렇게 세 도시를 놓고 보 안양이, 의양이 가장 이렇게 적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의양자를 꽤 앞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양군포 안산 공공택지 개발. 이것은 이 개발의 중심이 의양이 되고 있다. 의양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의양만 면적을 보면 한 67만 평이 됩니다. 가구수가 한 아 14,000호 정도, 만4 14 0호 정도가 들어오면은 인구수로 보면은 대략 한1 2 0 0 정도가 공공주택 단지로 이렇게 인구가 유익되고있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쭉해서 아까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 시 인구가 1 6만 한 4천 정도가 되는데. 아, 재개발, 재건축 12개에 대한 것이 개발이 지 계속 추진되면서 빠른 것은 2 0 2 2년 내년 연말부터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쭉 가면서, 아, 2000, 뭐 지금 아까 발표를 2031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신도시 공공개발을 조금 당기겠다라고 는게 정부의 계획이죠. 그러면은 한 2030년 정도 늦어도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럼 향후 한 8년, 7년, 8년 후, 7, 8년 후에는 우리 시인구가 27만까지 늘어납니다. 27만까지 늘어나게 되면 정말 중견 도시로서, 어, 느 도시에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춘, 네, 그러한 도시로 이렇게 변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